잘 먹었습니다 흡혈 87만장 <웃음> 정말 너무 세게 빨아붙네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뜨겁게 각광받고 있는 발렌메라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발렌메라가 스카디 때랑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지금 오늘 PK 우리 팔 알범 PK 보미가 출연했는데 지난 주에 랭킹전을 발렌메라를 써서 탑텐 안에 마무리했고요. 어, 형님 되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좀 쓰이고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 큰게 아무래도 아군 기본능력치 20% 증가 이게 참 큽니다. 그리고 저만 면역이 있어가지고 진짜 케어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제메라스킬러는 투급이 낮아갖고 문제였는데 지금 투급 한 5만 6천 나오죠? 꽤 괜찮거든요. 뭐그렇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세팅이요. 생 흡인데 흡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잘맞췄이 말이에요. 생도 좀 챙겨가면서 제거는 막 흡흡흡 막 이랬잖아. 근데 흡 하나의 생명력으로 이렇게 잘 맞춰진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튜닝을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보미 같은 경우는 흡혈루를 96%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조에서도 흡 좀 있기 때문에 그 흡까지 생각했을 때 96을 맞추면 이미 100%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자 흡혈률까지 잘 계산해서 100% 메라를 맞춰주고요. 100% 흡혈 메라. 그래서 일만은 거의 그 개성 역할만 하고 서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차하면 필각도 있겠지만. 그 다음 메카니즘. 충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충격까지만 아닌가? 바로 큐 자크입니다. 큐 자크가 1인기를 상당히 매섭게 때린 친구다. 그죠? 절삭 있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스킬 두개다 1인기란 말이죠. 두개 여기다 1인기인데 여기다가 누굴 넣어주느냐 인연으로 체리 엘. 체리를 넣어줬다 그래서 은총이 자신의 스킬을 쓸 때마다 두턴 동안 모든 적군 치확 치피가 깎이는 디버프를 걸죠 그래서 큐 자크가 1인기 1인기 두 장을 쓰면 모든 적군한테 디버프가 총 6개가 붙겠네 그죠 그지 그지 그렇게 된다 체리엘입마은총이 대단하네 그렇게 되면 우리 켜가 없는데도 켜가 없는데 켜는 이제 한물간 느낌이거든요 켜와 같이 저격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켜 없이도 디버프 6개를 발동시켰고 그래서 처젤개성이 발동이 된다 그리고 기본의 위치가 또 증가한다 그래서 단일기두 장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나가는 안멸기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한명 목을 떨어뜨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심지어 보미가 지난 이제 랭킹전 달리. 했던 얘기가 큐크를또 선택한 이유가 지금 또 랭킹전에 연옥 반대이 그렇게 많답니다. 달리 말하면 연반대이참 대단한 놈이에요. 좀 시간 좀 지났는데도 랭킹전에 잊을 만하면 또확 번식을 하고 많다 말이야. 연반대이 많다. 그러면 연반을 다른애 안 때려. 그냥 연반을 첫턴에 죽이 뿌는 덱입니다. 일마가 원래 연반 겁나 잘때는거 알지. 증가한 최생에다가 추가 피해 더 주니까. 근데 뭐 이때 기분력지증가도 있고 해가지고 1인기 2장 차크닥 차크닥 그냥 연반 때립니다. 그 다음에 암마일이 빡빡 때면 연반이 무. 무조건들 이제 랭킹 결정전에서도 최고의 랭커들 싸움에서 도 연반 한 방에 킬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요리를 축배 먹고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충분히 오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결투에 들어가봐야 되겠지. 대난투나 이런 오토 대 오토 싸움 있죠 거기서도 좋다고 합니다 필각도 하는 데다 그냥 아군 기분 능력치 증가 상태니까 그리고 오토 대 오토 우리 대난투 같은 데 보면 상대 키워 쓰는 덱 있죠 키워 쓰는 덱한테 딱붙이지못하게되겠는 바로 잡아버린기라 여러모로 참 괜찮습니다 우리 보미 같은 경우는 풀업을 했고요 잠깐 먹어 이거 잠깐만 PK PK 동생들은 무섭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AI기를 바라면서 AI 이제? 어 아, a i 다 자... 아 다행히 AI입니다 아닌가? 잠깐만요. 일단 첫 턴에. 자, 우리는 작전대로 합니다. 그냥. 절삭, 절삭, 파크닥. 자, 들어가자. 절삭, 착크닥 한 번. 또 절삭, 착, 착, 착. 자, 지금 피꺾기는 뭐입니까? 이것이 누구다? 큐, 착크닥. 어, 큐작과 버프를 줬고, 우리 지금 발레메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이 정도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펠스는 속도를 봤을 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1.4 풀리고 사람 아니네요. 사람 아닙니다. 다행히,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웃음> 자, 요렇게, 빠바바박, 빡, 절사 한번 때려주고요. 역속이긴 하지만, 촤, 크까지 자, 갑니다. 촤, 버프, 풀, 버프! 와, 단단하다. 아, 이게 PK야. 이게 PK야. 보통 이 정도면 죽었어야 되거든? 어, 단단하네. 촤! 야, AI인데 잘하 <웃음> AI인데 잘한다. 어, AI인데도 잘해요. PK는 AI도 괴물이야. 어, 그건 그러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오, 잘한다, 잘한다. 잠깐만. 자이파은 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메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메라발을 못 받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투급 음식 안 먹었잖아, 방금. 트칭으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투급 음식, 투급 음식 먹을까?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오늘 멋진 대찍룰를 위해서 공격 먹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 어? 암멜 때릴 때 큐자크 데미지 봤지? 큐자크의 엄청난 데미지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큐자크 데미지 두방 치고 암멜 치고 이러면, 자, 켜 있잖아. 이렇게. 켜가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 켜는 착한 친구예요. 안 때립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허수압이허수아이서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저렇게 되면. 바로 암멜 지기 쁩니다 절삭 때리고요. 한대더 1인기 한대더 때립니다. 이기한대더 더 때리고 1기또 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칠 때마다 디버프가 촥! 그닥 하나씩 붙었죠? 촥! 하면또 디버프가 촥! 붙었죠? 빡! 싹! 빡! 싹! 이렇게 되면 되겠네. 어? 디버프가 우린 큐가 없는데 상대 디버프 6개 붙여서 처절 개성 발동시켜서 그대로 찍어 부사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다? 연반도 첫턴 킬이 난다. 연반도. 연반조차도. 우리 쿄가 완전히 허수비인거 느껴지죠? 쿄가 치는데 어땠노? 아무 느낌이 안 오잖아. 쿄야, 니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라? 나는 무서운 형님부터 잡겠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무조건 살상입니다. 무조건 살상, 이거는. 시작하고요. 자, 우리 쿄. 키오 귀엽죠? 쿄가 귀엽습니다. 전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쿄는. 자, 켜야, 어, 아이고, 우리 켜 오늘 열심히 하네, 일을. 미안하지만, 그만 퇴근해도 좋단다, 켜야. 잘 가자. 퐁! 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 농담이 아니지, 농담이 아니지. 농담이 아니고, 머릿속에로 대충 이제 상상들이 되실 텐데, 이래저래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 스카디 때는 큐어를 만나야 좋고 큐어를 안 만났을 때는 스카디 자리 하나가 1인분보다 살짝 빠지는 느낌, 1인분이 조금 안 되는 느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렌메라 같은 경우는 큐어가 있으면 이건 뭐한 2인분 태푸는 느낌이고 왜냐면 상대 캐릭터 하나가 막빙신태이니까 2인분 느낌 이 나쁘고 큐어가 없어도 1인분을 한다. 자기가 딱서 있어서 우리 아군이 세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연반 잘 없죠. 요즘 랭킹전에서 지금 연반이 갑자기 물 나타나가지고 그거 잡기또큐잡가참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연반덱을 그러면 연반 이마가 연반 연반이라 생각하자고 연반한테 파크닥 파크닥 파크닥 다크닥 끝 목이 떨어집니다 왜냐 면 이게 더 세게 들어가거든 연반한테는 쫙쫙 쫙하고요 빡빡 자안 죽었다 야 잠깐만 이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예 연반이었으면 오히려 죽는단 말이야 연반이 오히려 최, 최, 최대 생명 증가해서 최대 생명이 최대 추가 피해 가지고 와치 흡혈 좀 하겠죠. 흡혈 좀 하겠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자, 이렇게 한번 조금 욕심 좀 내볼게요. 요 정도 딜각 한 다음에 다다 다 잡아보자. 딜각이 아니고 요 정도 좀 오, 이 세인데 이거 왜 이렇게 세노 이거? 어? 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어? 야, 큐자크야. 욕심이 아닌데? 저 암매라고 더원 다 잡아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다, 다잡고구네 절삭 데미지 상, 진짜, 큐작고 내가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요. 우리 큐작한테 체리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성대 계속 디버프가 유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디버프가 우리가 때리는데, 어 우리가 더 세지는데 역할도 하는데다가 심지어 적극 약해지는 데도 역할을 한다. 뭐 지금 걸려 있잖아. 어? 걸려 있지. 치확 지피 가 깎여 있다. 상대는 딜이 깎이고 우리는 더 세진다. 이렇게 보겠고요. 잠깐만. 어, 이렇게 한번. 아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 저 토... 아야. 그냥 죽여도 되는데, 죽여도 되는데, 괜히 너무 열심히 필각을 했죠? 야, 야 이자석아 마, 어디서, 아, 아 맞다, 어, 필각 했어야 되는데, 어, 부하, 부 어디 언제 나타났노, 얘, 여야지 나타났고, 그냥. 내가 설명하다가, 어, 디버프가 걸려있어가지고 치확치피도 깎이고, 괜찮지, 괜찮지. 아, 요거 때문에 이번에는 치확치피를 못 깎겠고, 자, 임마는 필각 해주고, 피곤한 피사기 쓰지 마라, 이거고, 정말, 아, 이거로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어,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다. 예, 임 뭐. 고소필상기한대 맞아주지, 뭐. 맞아주지, 뭐. 맞아주지. 빡스, 빡스. 아, 죽을 뿐 나. 야, 막마한대막행맞아주라 했는데. 안 되지. 자, 또 착하게 흡혈률 한번 보여주려고. 흡혈률 한번 봅시다. 야 끄덕. 들어갑니다. 흡혈률. 헝! 아, 잘 먹었습니다. 흡혈 87만. 정말 너무 세게 빨아본네. 야 잠깐만, 메라가 MVP인데? 안메리 킬은 다 딴거 같은데 <웃음> 메라가 MVP야. 어, 어 첫치수는 우리가 메라가 다저 아, 안메리 다 잡았고, 아 회복률 때문에 야, 회복률이 114만. 와, 진짜 흡혈기답다 저, 계속, 이봐봐. 아, 네, 저럴 줄 알았다. 쿄가 있다니까. 아주 강연다 다들 이제 그 정도로 쿄 저격 안 당해. 저격 안 당할 것 같지? 저격 <웃음> 안 당할 것 같아요? 쿄가? 어, 요거 진짜 무서운 덱이거든요. 진짜, 진짜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딱 반응 보니까 크리스마스 릴리아 이런 제왕덱이 별로 관심 없죠. 겁나 세대,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겁나 세다. 안멸 아, 한 번에 또안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죽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저탄킬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덱입니다. 필깎기 일성이 좀 약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약에 절삭이 절사... 두장뜯다 이러면 확실하고, 그건 확실하고, 아! 아우 이렇게 치네요. 어. 지역 지필 깎아 놨다. 지역 지필 깎아 놔서 치비에게 좀안 터질 수도 있고 터져도 좀 약하게 맞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고요. 아, 두 명의 생명을 노려보고 싶은데. 아 봐봐. 이좀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릴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생명 한번 노려볼게. 우리 불아. 불이 안 붙거든. 대 불이 우리한테 불을 붙여지가 좀따라질거아야 어? 야, 야, 니우리테불못 붙혀니까? 어땠나, 임마? <웃음> 어땠습니까? 자, 우리 발렛메라 지금 또 필살기 풀업이다 보니까 완전히 뭐, 아까 흡혈률이 막 87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투급에서도 최고급은 아니지만, 뭐, 최선을 다했다. 5만, 아까 얼마였노? 5만 한 6, 7천 나온다. 요렇게 보겠구요. 요번에도 조금 욕심 한번 내볼게요. 어, 두 명의 목숨 노려봅니다. 요렇게 한가 볼게요. 착, 착, 착. 절석? 꽤 괜찮아. 촉! 야, 꽤 괜찮지? 이정도 꽤, 꽤 괜찮지? 어? <웃음> 두명 죽었네? 이거 뭐, 나름 좀 맛깔지구만 그러니까 굉장히 유틸과 살상력 두 가지 다 가진 느낌인데? 야, 이거 켜약올나봐필살기 쓰려고 하는데? <웃음> 너는 메라한테 죽어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야, Take my chocolate 빠우 이렇게 어, 오, 잘 빨아먹어요 자 겨울투에 들어갑니다. 오야이덱 어, 맞았네. 오 야. 이 어, PK구나 어쩐지 씨. 이 덱도 좋다고 합니다. 이덱 한번 찍어볼까 나중에? 지금 두명이 여신 사대 어? 천사 딱 해놓고 거기다가 발레메라 어, 좋다고 합니다. 사람 아니겠지? 사람 아니겠지? 아니구나. 자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어? 팍팍팍! 자 우리 큐자크 딜이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딜은 아니구나. 어쨌든 또사대천사 대기 이 탄탄하잖아 탄탄하거든? 사대천사기에다가 발레메라 넣는거 이 덱의 장점도 또 상당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요것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런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두명 목숨 한번 노려볼까요? 아 두명을 잡진 못하겠다 타르미엘이 워낙 탄탄해서 그래도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빡빡 한번 때리고 자 관통기 두장 쓸어 담아라 아, 29만 나오고요. 자, 요번에 30만 넘을 것 같은데, 푹! 푹! 31만. 야, 타르미엘하고 저, 야, 사드천사한테. 4대. 야, 오늘, 오늘 형 봤나? 딜이 남아 돌아가지고, 한명 잡는 건 확실한데, 약간 옆에 넘치면서 둘다 잡아보자는데, 둘다막 잡아줘. 살상경 느껴져요? 딱이 댁이네. 서브에 임마, 저 뭐고, SR, 길선도 써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편 예고가 저절로 나왔군요.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 하면서요. 다음 편에 저 4대 천사와 발렛메라 덱을 한번 꼭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뭐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 덱이 딱 마음에 드네요. 발렛메라를 쓴다면 이 덱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레알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랭커들도 좋다고 막 쓰고 있으니까 단순한 덱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구! 그 보고 싶었어 우리 추억이 말하고 싶지만 졸아